아아아었어아왜 누나 집이야? 애들가뭔 상관인데? 아니, 나친구랑 집에 좀 가려고. 아 미친놈아. 미친놈아. 이거. 스피커 스피커폰. <웃음> 어, 디쯤 미니? 집 앞이세요. 어? <웃음> 아, 그 말이야! 진짜. 수 진짜. 아, 많 아, 진 아, 나 근데 과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 와, 나 노트북 두고 온줄 알았어. 챙겨지거너과제할거 아, 네. 가져왔어? 야네도어요 음. 뭐야? 우리 집 개스키. 개? 뭐하냐는티세임 어?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상누나요요 재밌게 놀요가요안녕하은소리하고 있네. 토 타임 나 가져. 어제 그렇게 마시다니. 녕하는 거야. 야하세요안 관심 주지 마. 녕병병요안 병. 하세어 병 헤이! Hey, 뭐하냐고! 내신은... 네. e 글리시 n g l i s h l i v i time! What are you doing? I'm hungry. I'm hungry. I'm h u n g r 야 n 그래도 누나 누나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야 나 배고픈데. 뭐 먹을래? 그래 야뭐 음. 먹을래? 중국집? 콜. 난 짬뽕. 난 짜장. 오케이 콜. 내가 찾아봐. 응. 음. 어디가 좋은? 좋을... 야너또 뭐하냐?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와요? 야나 나오지 마그 택시 잡았어 아 잘했다 요 초반 택시지? 어? <웃음> 빨리 춰 빨리 가너 위험할 땐네 번. 어 진짜 고생했어 어잘 어, 가? 어? 어? 야제 이름 뭐요? 현재 아 현재 음 좋다 제 여친 있어 동타임 동타임 <웃음>